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맹해서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는 거는 제가 지금 코를 잡고 있기 때문이지만 앵앵거려도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 인포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트위터 계정에서도 팔로우를 하셔서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뭐를 리트윗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면서 염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퓨전 비저널인 DJ 치엔이라는 사람을 곧 인터뷰를 할 건데 퓨전이 뭐냐면 BC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근데 BC가 과거에 퀀텀도 만들었고요. 빅체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CO는 끝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퓨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어머, 이거 사야돼 하면서 말씀드린 그 카카오 ICO가 있었네요. 기억하시나요? 진짜 저도 카카오 이 ICO 날짜만 손꼽아서 완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카카오가 ICO를 <웃음>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저에게 진짜 크나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진짜. 바 카카오가 지금 27일에 그 대표님이, 헤이 hey, 카카오 3.0 얘기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염두에 둔 i c o 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고 카카오 코인을 발행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일본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설립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카카오 코인을 사람들이 막 사기꾼들이 팔고 다닌대요. 그래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정말 저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저 댓글에 예전에 봤거든요. 카카오 코인 판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얘가 좀막 들어갈 뻔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이제 속지 말고 카카오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어, 우리 마음 바뀌었어 ICO 할 거야 카카오 코인 발행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없다면 카카오 포인, 코인 판다는 사람 우리 다 무시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텔라 룸맨 아시죠? 리플이랑 굉장히 유사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잭맥커비라는 사람이 리플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리고 몇년 뒤에 스텔라를 이제 만든, 스텔라 오픈소스 프로토콜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혼자서 뭐 리플이랑 스텔라를 둘다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제드가 리플에서 나와서 스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리플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들었네 이것도 잘 되겠지 하면서 막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이 IBM 기업 아시죠 그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몇 개월 전부터 맺었었고 그 둘이서 IBM이랑 스텔란 루멘이 합작을 해서 거래소를 만든 게 Fairx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도 이랬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Fairx, Cash to Crypto. 이게 끝이요스크롤다운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페렉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법정 화폐, 그러니까 한국은 원화, 미국은 달러, 일본은 얜 이렇게 법적으로 각 나라별로 인정된 화폐랑 트레이딩이 암호화폐로 가능한 그런 거래소라고 하는데 어, 이게, 코인베이스랑 비슷한 거죠. 그냥 업비트랑 비슷한 거고, 바이낸스랑 비슷한, 그냥 거래소예요. 거래소인데, 뭐, 예전에는, 뭐, 코인베이스보다 코인 개수가 더 많을 거니까, 이게 장점이다라고 하는데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 달에는, 코인베이스에서 ERC20 토큰들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다 할지, 몇 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제는 점점점점 코인 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 뭐 누가 더 개수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IBM 블록체인이 스텔라루멘이랑 클릭EX라는 그룹이랑 합작을 해서 이 신용화폐랑 암호화폐 간의 거래가 자유로운 거래소 만든다는 거 속도도 뭐 빠를 거고 수수료도 저렴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 거래소가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각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나중에 가까운 미래에는 좀 안전한 그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로 덱스, 블록체인 기반의 어 거래소로 저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 저조다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순이잖아요. 저는 디센트럴라이 탈중앙화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쓰는데 그 암호화폐를 사는 곳과 교환하는 곳은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하는 거니까 모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사용하기 편리한 사용자들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좀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어, 이 IBM이 스텔라루멘을 이제 해외 거래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IBM은 지금 코인은 자기네들 코인을 따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하고, 근데 사실 리플도 그렇듯이 스텔라루멘도 그렇고, 이 IBM이나 리플이랑 제휴한 은행들이 리플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이 코인보다도 사실은 얘네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이게 바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거나 막 급격히 상승을 하고 막 하락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은행들과 좋은 기업들 그리고 그사 그냥 peer-to-peer -peer 이렇게 거래하는 데에서 리플이랑 스텔라 시스템이 되게 널리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1일에 토요일에 저희 비체인 보러 블록체인 라이브에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00명 꽉 찼던데 단독 스트리밍을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떨리거든요. 영상 편집자들이 되게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토요일에 31일에 오후 4일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